안녕하십니까 크립토트 메타 콩콩 입니다 오늘은 그간 업비트 상장 목록을 분석해보고 다음 상장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객관성을 위해서 코인리스트에서 세일한 종목 위주로 추려봤습니다 이게 당장 오르진 않지만 언젠가 오른다 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최근 업비트에 상장됐던 코인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피트 작년 중순 정부 규제로 인해 워너마켓에 있는 김치코인들을 대규모로 어, 상장 폐지시킨 후 신규 상장을 하지 않다가 10월 중순 솔라나 매틱, 누사이퍼를 시작으로 다시 신규 코인을 상장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1인치, 에이브, 마스크 등 해외에서 이미 근본으로 대우받고 있던 종목들과 디파이 플랫폼의 거버넌스 토큰들을 이어서 상장 시켰습니다. 여기까지는 모두가 예상했을 법한 코인들이었습니다. 그동안 상장을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있어야 할듯 코인들을 밀린 방학 숙제하듯이 급하게 줄상장 시킨 느낌이었죠 그 이후 오디오와 알고를 상장시켰습니다 오디오는 음악 컨텐츠 거래 플랫폼으로 컨텐츠 공급자와 소유자 사이 중앙화된 존재 없이 오디오스 플랫폼 내에서 자유롭게 음악 컨텐츠 거래가 가능하며 오디오스 토큰으로 거버넌스에 참여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함께 상장한 알고는 블록체인의 트릴라마인 탈중앙화, 확장성, 보안성의 3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블록체인으로 현하는 블록체인의 단점을 모두 커버할 수 있는 만능을 모델로 합니다. 특히 알고는 기존 BTC 마켓에 있다가 워너마켓에 상장을 했는데 485% 상승 후 10분도 안 돼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수많은 펜트하우스 거주자들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누사이퍼 상장 때도 펌프앤덤프로 말이 많았지만 며칠간의 기간을 두고 움직임이 만들어졌는데 알고는 단 몇분만에 워터슬라이드 차트를 만들어 원상을 사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니어와 YGG를 상장시켰습니다. 니어는 개발자들이 블록체인 앱 서비스를 쉽게 개발하기 위한 플랫폼 기능을 제공하는 모델입니다. 기존 BTC 마켓 종목을 워나 마켓에 상장시켰습니다. YGG는 P2E 기반 게임 DAO로 일종의 게임 커뮤니티 기능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이후 오션 프로토콜과 GTC를 상장했습니다. 오션은 데이터의 자산화 및 거래를 가능하게 해주는 플랫폼이며 GTC는 GitHub 같은 데이터 오픈소스 플랫폼에 크립토 인센티브를 결합한 다 a 모델입니다. 다음은 크레딧코인과 라이브피어를 상장했습니다. 크레딧코인은 디파이 프로젝트로 담보대출이 일반적인 기존 디파이와 다르게 신용대출 을 모델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라이브피어는이 비디오 인프라 솔루션으로 비디오 스트리밍이 필요한 코드면한 컴퓨팅 파워를 탈중화하고 그에 따른 보상을 제공하는 모델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 상장된 종목으로는 아발란체와 이뮤타블X가 있습니다. 아발란체는 블록체인 확장성에 초점을 맞춘 레이어2 솔루션이며 이뮤터블X는 NFT 거래에 초점을 맞춘 레이어2 솔루션입니다. 자 지금까지 상장 목록의 특징들을 모아봤을 때 중복되는 키워드를 몇 가지로 추려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레이어2가 눈에 띕니다. 레이어2는 블록체인의 확장성에 초점을 맞춘 솔루션인데 네트워크 처리 속도 및 각기 다른 메인넷 환경을 연결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이전 시간 레이어2를 달았던 컨텐츠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발란체, 이뮤터블X, 알고등이 에 해당됩니다. 다음 키워드는 디파이입니다. 디파이도 초기 모델에 비해 지금 개발되고 있는 프로젝트들은 상당히 고도화된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레이어2와 연결되어 멀티인 환경 및합성자산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죠. 크레딧코인이 이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뎁 서비스입니다. 17년 불장 알트코인이 쏟아져 나오면서 수많은 메인넷과 거기서 만들어진 뎁들이 춘추전국시대를 이뤘습니다. 물론 거의 다 망했죠. 하지만 그때보다 기술이 발달하고 유저베이스도 확대되다 보니 실용성이 강조된 덱들이 다시금 선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라이브 퓨어, 니어 프로토콜, 오디오스 등이 해당됩니다. 아 그럼 최근 흐름상 레이어2, 다우, 덱 어? 키워드와 관련된 종목의 상장이 메인을 이뤘다고 정리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해당 키워드에 해당되는 추, 상장 가능성이 높은 코인이 뭐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레이어2 관련 프로젝트는 웬만한 것들은 다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중 아직 어비트에 상장하지 않은 근본 프로젝트들이 뭐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우미토큰입니다. 우미토큰은 코스모스 생태계 기반으로 다른 블록체인들을 연결하는 크로스체인 솔루션입니다. 22년 2월에 메인넷 출시를 앞두고 있으며 얼마전 코인리스트 세일에서 32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374억원 정도를 모금했습니다. 아직 상장된 곳은 없고 아마 코인리스트에 가장 먼저 상장할텐데 요즘 코인리스트 세일 코인이 상장 후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상황 좀 보다가 천천히 무지성으로 주워두면 나중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디파이 관련 프로젝트입니다. 배가는 코인리스트에 상장된 이후 지속 개떡낙적인 디파이 프로젝트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차트이기도 한데요. 코스모스 아톰의 텐더민트를 기반으로 만들어져 다양한 블록체인들과 호환되며 특히 합성자산 디파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합성자산이란 주식이나 선물 등의 파생 상품을 토큰화해 디파이 서비스에서 거래할 수 있게 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신세틱스가 있죠. 합성자산 디파이 서비스들 차트를 보면 아주 가관인데요 이런 식으로 바닥을 기고 있을 때주어들면 언젠간 올라갑니다. 기술력은 인정받은 프로젝트들이니까요. 마지막, 데 관련 프로젝트입니다. 바이코노미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와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고 데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PMP, API를 제공해 개발자들이 데을 쉽고 빠르게 개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코스모스의 텐더민트 SDK와 유사한 느낌인데 코스모스는 개발자 친화적인 특성이 강했다면 바이코노미는 실제 유저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UX 측면에 좀더 무게를 둔 느낌입니다. 또한 다양한 블록체인들과도 호환되기 때문에 대개발과 실사용 측면에서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트는 차첨합니다. 20달러 고점 찍고 열토막이 났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매력적인 매수구간이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업비트 상장 리스트의 테마를 바탕으로 앞으로 어떤 코인들이 바톤을 이어받을 수 있을지 알아봤습니다. 영상 분량 때문에 분야별 한개씩만 꽂아봤지만 해당 분야를 바탕으로 관련 프로젝트들을 리서치해보시면 좋은 프로젝트들을 많이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